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유럽증시는 천연가스 급락으로 에너지 위기 이슈가 사라진 가운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상승했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은 지난 4분기 이후 25% 가까이 강세를 지속했는데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양호한 점도 시장의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경제발전을 위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네요. 원유는 미국 선물시장의 휴장으로 WTI가 시간 외로 하락했는데요. 그동안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해된 점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옐런비 재무장관과 류어 중국 부총리의 회담에서 거시경제 발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조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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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선인 12,1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2,3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 17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도 금일 없습니다.